제죠. 뭐또 만나요? 점으로 보내면. 20분인데요. 2 0분 내로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빨리 달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우리의 과제인데요. 이 과제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우리가 아니라 그냥 과제였고요. 어, 대체로 어이나 어, 교수 선생님 기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많이 쓰려고 했습니다. 어, 어제와 네, 오늘 새벽을 거치면서 서부에게 할 얘기보다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라 하는 생각이 고이우리는 어, 지역에서 공무원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상임이기도 하고 지역의 주민이기도 하고 지역의 활동가이기도 한우리게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뭔가 해법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 중심으로 그냥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론 부분에서 함께 이야기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그 사업을 선정하는 것, 뭐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니다 심사위원들 따로, 강사들 따로,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따로, 주민들 따로 도시재생을 이해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만개 이상의 도시재생 유지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점을 통일시킬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떻게 투자할 건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제 잠깐 들은 내용은 교육과 관련된 이런 일상은 조금 죽,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역초 교육과 관련된 것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는 부분들을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 뭔가 빨리 속도를 자꾸 적도 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속도를 빨리 내도 이번 정권 내에서 사업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그데 그러면 이번 정권 내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시스템과 사람을 남겨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 노면 정권 문제 제기되고 임영박, 합대정부를 거쳐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왔는데 우리는 기존의 경험도 에서 어떤 부분들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시킬 건가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 고민들이 합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뭔가 과거에 대한 것들을 지우려고 하는듯 합니다. 어, 지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여유가 없어서 미처 과거의 경험들을 돌아보고 있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국토부의 획하는 새로 만들어진 조직이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도시재인 기구나 각종 그 국제 연구기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고 적어도 15년에서 20년의 연구결과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 제기들이 이미 15년, 20년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차근차근 정리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짚고 그래서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옳았는지를 짚어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 아직 해결을 못했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부처 간에 문제들 때문에 계속 지연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찍 됐던 간에 농촌지역의 문제들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제가 들고요. 700만 이상의 도시와 2만의 도시에서는 정서적으로 내재력물적 기반 정책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2세대 어, 뉴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저는 계속해서 그, 심게 비판의 입장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비판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무시재생이라고 하는 때까지는 그나마 부분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를 더 얹었지 않습니까? 지금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을 얹으면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도시제일이라고 하는 교육과 조금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경험에서 교육 열심히 모아서 하는 교육, 강의식의 교육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검증되어 있다고 하는 상황니다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묶어내는 작업들이 가장 시급한 이야기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웃음> 자,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준비하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남길 건가? 이게 저는 정책 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서 이야기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뭔가 예배하다고 하면 지방의 방역이나 기초에서 이것을 만들게끔 하는 지침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다음에 주민 주도 주민 참여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할수 있을까요? 저이이 이 질문부터 다시 던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민 주도 주민 참여까지부 이야기를 습니다 그런데 주민 참여가 어디까지 하면 주민 참여라고 하는 논란들이 되게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주도라고 하는 표현들을 씁니다. 너무 압서하시는 듯합니다. 책상에서 너무 압서하시는게 아니가 지금 현장 상황은 주민주도까지 가기에는 아직 영원한 것 같습니다. 뭔가 속도를 조절하는, 방금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도시재생 전문가. 최근 들어서 전문가라고 명함을 지어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전문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도시재생 전문가가 탄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2, 3년의 경험을 가지고 도시재생 전문가로 활동가로 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전문가, 활동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 어떻게 키울 건가 고민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당장 이제 사업이 시작됩니다. 사업이 다선정이 끝났죠. 발표만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바로 사업에 착수해 들어가야 되는데 암경이나 어, 기초에 줄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매번 그래 왔습니다. 근데요, 오늘 같은 이런 워크숍의 자리 내지는 그것을 초기부터 모니터링하는 작업이고 거기에 필요한 뭐 제트리프레이션 이나 여러 가지 연구가 시급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지 과거의 경험 속에서 회비조차도 만 만들어내지 못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얼마나 돈을 줄 건가가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걸 돌리기 위한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라 하는데 사업 예산들, 지금까지는 사업 예산들을 잡지 않았었던 것을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뭔가 논의하고 그것을 확장시켜 낼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그런 얘기 계속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링 그룹들이 기본 계획서 내지는 초기에 사업 계획서들을 제출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서울에서 밀려오고 있지요 내지는 대도시에서 밀려오고 있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만들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민이 시작돼야 적어도 이정권이 끝나기 전에 그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복지와 도시활력 다른 우리 네 가지 목표들을 잡았었는데요 두 가지 부분들만 좀 집중해서 이야기 들어오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 전체에서 죽어는은 인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모든 가이드라인 내에 주민 자격 개발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서 고쳐라. 알아서 짓고 알아서 고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 경험으로는 일부 도시를 제외하고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격으로 집을 짓는 것 저는 불가능하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이고많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가능한 자격으로 집을 고치고 내가 하는 것이 가능한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끌고 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인거죠 이그 다음에 <웃음> 주민들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그 주거지 지원형과 우동 사업들에 대한 것은 어, 설명 자료가 토쪽에서신로 만들어서 배포되었습니다 그 자료 내에서 주민이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왜 마지막에 다 만들어지고 나서 그것을 운영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지자체가 다게끔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나 용역사 중앙정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계획들을 수정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영역만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 과연 주민들이 뭔가 시스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 심사 과정에서 아주 극렬, 극렬하게 나타났던 부분들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하려고 하니 대부분 다 입구의 꾸미고 뭔가 독특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감각관념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관광지화 되어가는 그런 정책들로 쏠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관광 필요합니다. 근데 100% 관광쪽으로 쏠린다고 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역 자산화의 길이 열려 있는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거점시설들 하나씩 이상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그 거점시설의 소유는 지방, 지방정부가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운영권을 넘겨 받는 정도인데 시 운영권을 넘겨 받는 부분에서 현재 법률상으로는 막혀 있는 상황니다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열어놓고 있긴 한데 정비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지금 그 특별법 조정되고 있다 올라가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검토하지 못해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제가 앉았던 집에는 선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도시의 특성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심사 기준에서 빠져 있다 지금 현재. 그 부분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소위 말하는 이 문학적인 부분들. 말랑말랑한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대한 거이죠 저의 특성들 어떻게 감안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것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최근에 신조어가 새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재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병부에서 내지는 다른 근처에서 대규모자본들이 투자되고 내지는 지자체의 장들이 뭔가 개발의 의지들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시점 돈이 들어가서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들어갈 거야. 사업이 선정됐어.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럼 일단 튀기 시작하는 상황까지 가 있는 거죠. 자, 이 문제 기초에서 내지는 지역에서 단독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계속 낼 건데 저는 이때 전문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인터뷰하고 상항들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버넌스 저는 생각해봤나?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좀 심하게 이야기한다고 라 하면 권력을 나누는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뭔가 위탁 주면서 이게 거버넌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민간도 행정도 없이 네 내한 가지인 거죠. 위탁을 주는 것은 거버넌스가 아닙니다. 권한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공모사업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센터장들이 그 사업 계획서에 참가했던 경우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거버넌스가 아닌 거죠. 그냥 하처 법체 거죠. 어떻게 거버넌스를 이렇게 가운가라고 하는 문제이고그 역시 연장선사에 중간지원 조직에 대해서 저는 현재의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를 포함해서입니다.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상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작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가 이름을 들고요. 그 다음에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센터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센터에서 <웃음> 활동하는 우리 상근자들은 활동가입니까? 직원입니까? 도시재행 센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거의 모든 센터가 활동가들이 들어가서 직원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공무원의 자격을 부여할 거면 왜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민간조직을 따로 만듭니까? 공무원이 하면 되지. 공무원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공무원이 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민간과 함께하려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활동가는 공무원에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라반씀해드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활동가들의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들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한, 더불어서 담당 공무원들은 승진할 수 있는가? 역사를 잡히고, 뺨 맞고, 욕 듣는 공무원이니까, <웃음> 깊이 대상이 이루어 거 아닙니까? 여전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이 센터가 필요하다고 라 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계획 서울 설명하는 공모 사례을쓸 때의 담당자가 선정되고 나서 그것을 쓰면 기본 계획을 수정할 때의 담당자, 그리고 계약을 담당할 때의 담당자, 집행할 때의 담당자가 다 바뀝니다. 재작년에 새틀마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지자체는 1년 동안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뀐 적이 있습니다. 뭔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진행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들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가 아무리 잘이해하더라도 계약 부서는 담당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계약 부서는 떨어져 있는 거죠 계약 부서 설득하지 못하면 다 서버리고 내지는 몇 달씩 지연되는 거죠 전체적인 이해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시간을 좀오바할것 같은데요 저는 투덜거리는 것 이제 좀 줄여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대책을 함께 만들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관점의 통일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거 지금 이 관점의 통일에서 1차적으로 가장 심각한 관점의 통일의 대상자, 강사들과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군데에서 기본과정에 대한 도시생 유질에 대한 것들을 한 군데에서 이야기해 그게 맞던 틀리던 간에 설령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군데서 이야기해야지 그 이야기로 통일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 기구에서 인터넷 강좌를 만들어 주시길 를랍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함께 틀자라고 하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모으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영상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는 작업들 속에서 적어도 기본 내용 부분에서는 통일시켜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지역도를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아, 이, 이 원칙은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달라지지 않게 나라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가 전문가하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국내에 도시재생 유딜에 관련된 전문도 있습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조경 전문가야. 도시계획 전문가야. 아,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맞습니다. 법률 전문가야. 현장에서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야. 맞습니다. 근데 도시재생 전문가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부터 재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의하면 강의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네트워킹을 통해서 상호학습을 만들어낸 는것들이 가장 효과적이고 시속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사람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왜 부족할까요? 도시,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주거복지, 도시재생까지 합을 넣어서 적어도 지자체마다 관심 있는 지자체마다 열명에서 50명씩 매번 교육생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00에서 500명 정도의 예비군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분들이 활동감 진입하지 않습니다. 왜? 진입해서 뭔가 비전이 보여야 될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진 분자라도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활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열어줄 거냐라고 하는 거죠. 당장에 이 사람들의 공급을 얼마 안들어주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열어주면 들어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당 공원은 계속 바뀝니다. 저는. 전문가 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법을 피하지 않고도 새로 만들고 안이하지 않고도 현재 있는 범죄를 나누는 것도 충돌이 3년, 5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불안하지 않은 죠 저는 중앙 정부가 뭔가 공관을 했건가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시제의 뉴딜에 가장 큰 관건 중 하나가 아니겠나 라고 하그리고 엔지니어링, 아까 얘기했죠. 어디까지 기대하실 겁니까? 저게 육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엔지니어링, 지역에 그럴 가능성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요. 없지 않습니까? 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경험을 만드는 작업도 저는 네. 필요하다고. 네. 어떻게 묶어낼 거냐. 라고 합니다. 예전 방식대로 하면 반드시 지방에 있는 그룹들과 커서 시험을 묶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들좀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임지는 것만 있습니다. 만들어진 시설을 운영하고. 근데 새뜰마을 사업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이면 2차 년도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브이생 어, 선도 사업 올해 끝나죠. 근데 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고 들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적어도 4년에서 5년 더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비용만이라도 어떻게 해? 해주십시오. 내지는 지금 사업기준 중에 일부를 잘라서 그 이후에 쓸, 3, 4년 후에 쓸수 있게끔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하면 사람이 준비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그 시간을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는 빨리 가더라도 적재 부분들을 좀 연장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 초기부터 주민들이 함께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획서를 만들 때 초기에 선정한 서류를 낼때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토론의 과정에서 서울 희망지 사업들에 대한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뭔가 직접 계획에 들 참여하고 교육들을 하고 뭔가 사업들을 해볼수 있게끔 그래서 그걸 반드시 거쳐서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오류들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마을 내에서 갈등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라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치결정 이야기인 거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줘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줘아야 되는 거죠. 도시재생에서 지금 우리 유질 사업 한 개만 허르면 1년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줄이죠. 자 대신에 그 작은 뭐 예를 들어서 5천만이든 1억이든 이것도 도시재생 유질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개수를 치면 적어도 10배, 20배 더 늘어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에라를 줄일 건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들, 관점, 사실 심각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차이가 나는 것,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적용하시는 분이고, 어떤 분은 분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당연히 다양하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에 대해서 서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어떤 분들은 가이드한테 밀고 오지 않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저 대단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통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면서 빼먹은 것 같습니다. 하나. 지금 발표되어 있는, 공개되어 있는 것은 도시재생 유질 선정 가이드라인입니다. 음. 어떻게 실행할 건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행 가이드라인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빠뜨리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먼저 공개돼야 뭔가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도 고민해보고 훈련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제로 도시의 재생 내용을 담보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